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음, 어디에 매장을 구축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수익을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형성된 곳에 매장을 오픈해야 하는데, 그런 곳은 월세랑 관리비가 높아서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비용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아무 장소에나 매장을 구축할 수도 없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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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기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이전에는 가게를 하시던 분들이 쇼핑몰을, 성공하신 분들이 쇼핑몰을 만든 시대가 있었고요. 또그 후반에 지나서는 쇼핑몰으로 성공했던 분들이 가게를 만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쇼핑몰과 가게와 함께, 어, 마케팅을 도, 도모하는 오토 마케팅이라는 신조어가 나오, 나왔었는데요.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어, 초, 차, 초기 창업된 스위스 브랜드 자체를 쇼핑몰로 운영을 하다가 어, 대리점까지 만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브랜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인천 저 대공원 쪽에 어, 직접 대리점들을 제가 구축한 사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대리점 만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볼수 있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샵을 통한 판매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샵을 통한 판매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개인샵을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은퇴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아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개인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돈이 되는 장소는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장소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인천 소래 쪽에 가면은 그 인천 대공원 쪽에 명품 편집샵을 제가 직접 만들어준 사례가 있는데요. 어, 거기는 이제 일단 등산로입니다. 등산로긴 한데,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커피숍은 이제 평소 때 저희가 팔고자 하는 제품의 타겟이 일반 주부다 보니까 그 주부들이 많이 오는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그 커피숍 앞에다가 제가 이제 맞은편에 어, 명품숍을 편집숍을 만들었습니다. 이 편집숍을 만든 것도 어렵지만은 이 컨셉을 잡아서 정확한 타겟이 많이 들어오는 장소를 지리롭게 확보하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오프라인에 제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 개인샵을 운영하는데 어, 주의사항은요. 일단 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월세가 좀 저렴한 곳으로 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어, 제가 사례를 말씀드린 지금 운영하는 편시샵 같은 경우는 한달에한 한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물세, 전기세 이런 것들. 그럼 결국 이제 월세만 빼고 나면 모든 게 이제 제품에 대한 수익이 본인 거가 되겠죠. 세금을 빼고 나면. 그래서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너무 상권으로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를 좀 적게 내더라도 어느 정도 상권 유지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타겟이 꾸준히 잘 들어올 수 있는지를 잘 분석하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가 중요합니다. 일단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 그 가게의 어떤 그런 분위기와 어떤 그런 인테리어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들어왔을 때 제품을 쉽고 빠르게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인테리어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제품에 맞는 컨셉이 필요하겠죠. 아이템에 맞는 컨셉 인테리어를 잘 꾸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그 다음에 제품 판매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판매에 대한 시스템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고객이 일단 들어왔다 나가지만은 실제로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분들이 어, 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갈수 있는 어떤 명함을 놓고 갈수 있는 함이라든지, 고객들이 실제로 자기만의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어, 꾸준한 노출입니다. 매장은요, 평균적으로 한 1년, 3년, 5년, 10년을 보는데요. 1년차 다르고, 3년차 다르고, 5년차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꾸준하게 영속성 있게 그 사업을 하는 그 신뢰도가요, 고객이 처음은 보지만 나중에 1년뒤에도 보고 3년뒤에도 보고 5년뒤에도 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전달하려면 여러분의 사업 아이템을 개인사업 운영하실 때 꾸준하게 노출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미용실 창업을 준비 중인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좀 많은 세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네. 상가에 그 매물이 나와서 보러 갔더니 2층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곳 1층에 이미 미용실이 있고 다른 입구 쪽에도 이미 미용실이 있는데 혹시 그곳에 제가 창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어... 네, 저가 만약에 좋은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1층에 있는 그 미용실보다 뭔가 좀 다른 특색 있는 창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 다른 미용실에 비해서 뭔가 내가 차별성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가 안에 이미 미용실 두 개가 있다는 거는 사실 그 근처에 이미 또 많은 유동 인구가 있다라고 또 봐줄 수도 있는데 2층에 또 혼자 계시는 거죠? 매물이 또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네, 1층에 두개 있고 2층에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원천적으로 어떤 미용 기술이 차별성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미 두 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2층에는 혼자 또 하실 거고,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네,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왕 하실 거면, 1층에 있는 업체,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 굉장히 더좀 특색 있고, 그리고 가장 원, 원초적으로는 그 잘해야 되겠죠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어, 특색 있게 뭔가 잘하시면 나중에 2층에 있는 미용실을 훨씬 더 키우셔 가지고 1층에 있는 미용실까지 인수를 하셔 가지고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시는 거 네, 추천합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차별화 전략을 잘 사용해서 잘 알아보면은 네. 충분히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숍을 운영하는데 있어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음 개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장점은요. 일단 월세만 잘 커버하면 월세하고 이제 부가세나 이런 세금만 잘 커버하면 모든 게 이익이 되죠. 왜냐하면 다른 장소는 샵인샵이나 이런 쪽은 다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 개인샵은 자기만의 어떤 그 고정비용만 커버하면 충분히 이익금이 높다는 거고요. 단점은 오프라인 그개인샵이라할지라도요 비수기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지만 그 해당되는 월마다 의 비수기가 아이템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비수기를 잘 견뎌내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